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닦구 제품들하고 자주 쓰는 제품들 소개도 해드리고 오랜만에 같이 6공 다이어리도 꾸며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렇게는 다 팀바이텐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얘는 포인트로 쓸수 있는 스티커인데 이렇게 엄청 귀여운 곰돌이 스티커가 여러 개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꾸밀 때 포인트 되기도 좋아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했고 요거 두 개는 알파벳 스티커인데 이게 자꾸 하다보면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는 게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색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두 개는 포인트 스티커인데 요런 곰돌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컬러별로 요렇게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이6공 다이어리는 옛날에 템바이텐에서 선물로 받은 육공 다이어리고 날짜가 없이 만년이라서 그냥 제가 이렇게 꾸미고 싶을 때마다 페이지를 펼쳐가지고 꾸미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닦고를 맨날 맨날 하진 않아요. 일기는 매일 쓰는 편인데 닦고는 일단 스티커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 글을 많이 못 쓰고 좀날 잡고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은 좀 뭔가 엄청난 깨달음 이 있다 그럴 때한장 예쁘게 딱 작품처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 아무튼 이렇게 꾸밀 한 장을 꺼냈고요 마테는 진짜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두개다 아트박스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곰젤리가 컬러별로 있는 건데 엄청 저렴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튼튼하고 이걸 이렇게 길게 붙여도 되긴 하는데 하나씩 쪼개가지고 쓸 수도 있어가지고 곰돌이도 엄청 귀엽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예쁘게 꾸밀 수 있어서 자주 쓰는 편이고 이모는 체크 마테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포인트 주기에 너무 예쁘고 다른 컬러랑도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요즘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엄청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필사하는 느낌으로 필사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엄청 뭉탱이로 산 얇은 마테예요. 얘가 뒤로 가는 게더 있겠구나. 이렇게 마트를 겹쳐주면 생각보다 엄청 예쁘거든요. 이렇게 붙여주고 모서리는 칼로 깔끔하게 잘 잘라주거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그냥 붙여버려도 돼요.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가 될 글씨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큼지막한 스티커로 꾸며줍니다 웬만하면 겹치게 붙이는 게더 약간 센스 있어 보이고 공간도 여백이 안 느껴지고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 큰 스티커만 먼저 붙여주고 글을 쓴 다음에 남는 여백들을 꾸며주는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펜은 사실 원래 썼던 펜이 시그노 0.38 검정색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본 제품을 좀안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그냥 이런 유성 검정색 펜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쓰시는 국산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티커를 하나 넣어주면 이 글을 쓰는 레이아웃이 조금씩 바뀌면서 더 단조롭지 않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써준 다음에 평소에 살았던 이것도 템바이텐에서 구매한 스티커인데 이건 짜잘짜잘한 짜잔 스티커들로 조금씩 더 공간이 남은 것들을 이렇게 겹쳐가면서 꾸며주면 굉장히 느낌이 있는 <웃음> 다꾸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왜 썼냐면 제가 약간 생각이 진짜 많고 좋은 것도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나쁜 기억들 같은 게 한번 떠오르면 계속해서 곱씹는 그런 스타일? 근데 최근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울하고 가을이라서 뭔가 축축 처지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지웅 작가님의 글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니체의 철학에도 엄청 관심이 생겨가지고 철학책도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런 스티커들을 꾸며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버릴 데가 없이 안에 조금조그만 스티커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것도 템마이텐에서 구매한 건데 이런 도트 스티커가 있으면 진짜 꾸밀 때 너무 유용해요. 특히 반투명 스티커를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꾸몄을 때 글자가 다 비쳐가지고 패턴별로 사두시면 되게 꾸밀 때 유용합니다. 처음부터 막 많이 꾸미지 말고 이렇게 좀 중간중간 빈대가 있다 싶은 데를 추가해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다꾸가 됩니다 이렇게다고를 해봤고 넣어준 페이지에다가 전에 했던 다꾸들 모아둔 거예요 예쁘죠? 여기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사진 정리하듯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두는 걸 좋아해갖고 이렇게 하면 오늘 다꾸는 끝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을 사용해가지고 오랜만에 다꾸를 해봤는데 확실히 가을이고 하니까 뭔가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이 많이 생기고 다꾸를 하니까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오랜만에 다꾸 한번 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